양쪽 모두 우측 하향으로 조사각이 틀어져 있으며 LED 광원을 사용하는 만큼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칸델라 수치는 준수합니다. 다만 조사되는 빔 패턴을 보면 다소 후릿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헤드램프 교체와 함께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도 작업합니다. 안전 관련 편의 기능 작동시 핸들에서 햅틱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될 부품들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순정 프로젝션 타입 풀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MFR 타입과 동일하게 데이라이트 및 방향 지시등이 LED 타입 2A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하향등 점등 시 보조 하향등 기능이 추가됩니다. 프로젝션 4개 모두에서 점등되는 형태죠. 정천박스입니다. 오늘 작업과 관련해 새롭게 교체 및 추가되는 기능 활성화를 하려면 요구되는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햅틱 모터와 와이어링의 모습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스킹을 한후 데이라이트를 비롯해 프론트 펌퍼, 헤드램프를 모두 탈거합니다. 좌측은 MFR, 우측은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두 사양 모두 LED 광원을 사용하며 외관도 비슷해 보이나 아무래도 프로젝션이 훨씬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시야와 관련해 확인해볼 점은 MFR과 프로젝션의 내부 구조 차이인데요 조사되는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타입,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 간의 차이점과 유사한 맥락이죠 신품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기존 정신 박스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입니다 두 부품 모두 외관은 100% 완벽하게 같지만 사양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품들입니다 정전박스는 흔히 퓨즈박스로도 불리며 전산품들의 전원 제어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양에 맞는 신품으로 교체해 주고요 탈거했던 범퍼와 데이라이트 어셈블리를 장착 후 전원을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프로젝션 타입은 하향등 점등 시 안쪽에 위치한 두 개의 프로젝션에서 보조 하향등이 점등됩니다 라이트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 전조등 시험기 앞으로 차량을 위치시켜줍니다 참고로 플리커링으로 인한 LED 깜빡임을 관련 차관마다 말씀드리는데요 LED를 촬영하면 깜빡깜빡거림을 찍히는 게 바로 그 현상입니다 차량 상태와는 무관하며 LED의 특성과 촬영 기기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육안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실제 LED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와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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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전조등 시험기는 매년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9월부터 전조등 검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과거 주행빔이라 불리던 사양등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나 변환빔이라 불리는 하양등으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양등을 기준으로 조사각을 세팅해야죠. 조절 전 조사각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소폭 틀어져 있습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출 수 있도록 조사각 조절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절 중 확인한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입니다 먼저 동승석이고요 운전석 쪽 수치입니다 MFR 타입과 비교해 프로젝션 타입은 훨씬 깔끔하고 뚜렷한 쿼드 프라인을 보여주네요. 좌측은 작업전, 우측은 작업후 모습입니다. 프로젝션이 주는 구조적인 장점은 물론이고 보조화영등과 함께 잠동되는 전조등으로 바뀌어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동경고 스티어링 휠입니다 먼저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한 후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마킹을 해 조향각 위치를 기억해 주고요 핸들 탈거 후 클락 스프링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줍니다 햅틴 모터 장착 및 와이어링을 교체하고요 기존 조향각에 맞춰 핸들을 장착한 후 나사 풀린 방지해를 소량 바른 허브 볼트를 손으로 돌려줍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에어백 모듈과 전원을 연결하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완성되었습니다 안전 관련 현행 기능 작동시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하던 방식과 더불어 핸들에 장착된 진동 모터를 통해 추가적인 알림을 지원합니다 작업들과 관련된 폴터 체크 후 출고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이상 소나타 DM8 2.0 하이브리드 프로에이션 헤드램프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